이번 영상은 세계 인구 랭킹 11일 국가, 약 1억 2 5 0 0만 명의 일본 역사 2부로 지난 조몬, 야요이, 고훈 시대에 이어 아스카, 나라, 헤이안 시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인구 수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2022년을 기준으로 제작된 점을 참고해주세요. 아스카 시대는 서기 538년부터 710년까지의 기간으로 6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반을 뜻하며 아스카 시대의 초반부는 바로 전 시대인 고운 시대와도 겹칩니다. 한반도의 백제로부터 불교가 소개된 서기 538년. 이때부터 불교는 일본의 민족 종교인 신도와 함께 공존하였고 이를 신과 불교가 융합된 신불스합이라 부릅니다. 당시 일본 정치의 중심은 나라분지 남쪽 키나이 지역의 실질적인 수도였던 아스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아스카 시대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580년에 이르러 불교를 받아들였던 소가 가문은 천황의 불교 귀의를 놓고 불교를 배척하는 모노노베 가문과 격렬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소가 가문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일본 신토파인 모노노베 가문의 세를 꺾고, 이후 60년 가까이 마쿠정치로 일본을 통치하게 됩니다. 불교와 소가 사상을 따랐던 쇼토쿠 태자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소가 가문의 후손으로 594년부터 622년까지 섭정을 펼치면서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쇼토쿠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와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종의 행동수칙인 17조 헌법을 제정하였고, 공적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는 관위 12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유교의 덕목인 덕, 인, 예, 신의 지에 각각 대자와 소자를 붙여 12관위를 만들고, 보라, 파랑, 빨강, 노랑, 흰색, 검정으로 위계를 표시하여 귀족과 관리의 신분과 위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607년, 쇼토쿠는 일본이라는 한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의 통치자가 태양이 지는 나라의 통치자에게 라는 소두의 서신을 보내면서 중국을 은연중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70년에 이르러 일본이라는 표현은 정식 국호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스카 시대의 예술은 불교 예술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호류지의 불교 사원은 서기 607년에 쇼토쿠 태자가 완공하였는데 이 사원은 199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알려지게 됩니다. 쇼토쿠 태자의 정치는 문화적인 면에서는 두각을 드러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왕권 강화를 시도하는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쇼토쿠 태자가 죽은 후에 일본은 소가 가문과 태자 일족 사이에 불화가 거세졌고 결국 소가 가문이 태자의 일족을 죽이고 권력을 독점합니다. 소가 가문의 마지막 집권자인 소가 노 이루카는 청년 시절에 승려 민에게 학문을 배우며 수제로 명성을 떨쳤지만 쇼토쿠 태자의 아들 야마시로 노 오에를 위시한 위에노미아 왕과 사람들을 모조리 자기로 몰아가며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관호 이루카의 행실은 도리에 벗어난 짓을 저지르면서까지 전횡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다른 호족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당시 7세기 초중반의 동아시아 정세는 중국의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등장하였고, 당나라는 율령체제를 도입해 강대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당나라는 동아시아의 종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 공격 계획을 구상하였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일본 출신의 유학생들은 귀국하며 상황을 알렸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 속에서 더 이상 소가노 이루카의 횡포를 주고 볼수 없었던 후지와라 가문은 645년, 나카노오의 태자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소가 가문을 권자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타이카 개신이라는 정치개혁을 단행하는데 개혁 작업은 중국의 유교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토지개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후지와라노 카마타리는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경작민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었고 새로운 세금 징수 제도에 필요한 호족을 편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실질적인 목적은 중앙집권을 구축하면서 황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이 또한 중국의 통치구조를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사신과 서생들을 중국에 보내 서예, 정치, 예술 및 종교에 대한 지식을 넓히도록 했습니다. 672년, 오하마 태자와 그의 조카인 오토모 태자 사이의 유혈 충돌인 임신란이 발생하였는데 황위를 다투던 이들 두 사람은 행정개혁의 총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기존의 법을 통합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기틀을 마련한 다이오 율령이 공포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때의 사법 개혁을 통해 중국의 중앙 집중식 정부 형태인 율령을 중시하는 국가 체계가 완성되었고, 이는 이후 5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의 제 43대 천황이자 다섯 번째 여성 천황인 겐메이덴노는 아스카 시대 마지막이자 나라시대 초대 여성 천황입니다 710년, 겐메이 덴노는 후지월 학교에서 헤이조 쿄교로 천도했는데 이곳이 바로 현재의 나라 지역에 해당합니다. 나라시대는 710년부터 794년까지 7대의 왕이 통치한 80여년 동안의 시대를 가리키는데 정치사적 시대 구분과는 달리 사회문화사적 관점에서는 9세기 초까지 1세기 정도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겐메이덴노는 중국 당 왕조의 수도인 장안을 모델로 새로운 수도 헤이조쿄를 건설하였고, 이 시기에 일본 최초의 역사서가 편찬되었습니다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서는 초기 일본과 그 탄생 신화에 대한 전설이 연대별로 기술되어 있고, 황실의 가계를 신의 후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8세기 후반에 편찬된 만년집에는 4,500개가 넘는 노래가 수록되었으며, 현재까지 일본 최고의 가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나라시대는 정치적으로 율령시대의 최전성기에 해당하여 중앙집권적 정치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백제 유민의 유입과 견당사의 파견 등으로 백제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대규모 조사조불 사업은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인 활동이 되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기도 했습니다. 나라시대는 1% 미만의 귀족들과 관료들이 지배하는 체제였습니다. 수도 헤이조쿄는 강과 거리가 너무 멀어 배수시설이 미흡하여 더러운 위생은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당시 극소수에 불과했던 헤이조쿄의 귀족들은 거대한 저택을 지으며 백성들과 빈부격차를 보였고 사람들이 쉽게 구하지 못하는 쌀을 자신들의 애견 먹이로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빙실을 지어 얼음을 이용한 음식이라든가 해외 문물로 백제에서 들어온 우유 등을 마시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때의 문화는 현재도 헤이조쿄 관광지에서는 나라 스타일로 만든 치즈와 우유 전골을 판매하여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헤이조쿄의 유명 유적으로는 도다이지 정창원이 있습니다. 원래 정창이라는 말은 모든 절 마다 딸린 창고를 의미한 말이었지만 도다이지의 정창만 남으면서 일본 황실의 창고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라시대는 율령시대의 전성기로 천황이 상징적인 존재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으로서 직접 통치한 시기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마지막으로 대외교류가 활발했던 시대였으며 다음 헤이안 시대부터는 국풍문화가 발달하면서 해외와의 교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나라시대에는 신라, 발해, 당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는데 특히 당나라로는 견당사를 파견하는 등 대륙의 문화를 수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당나라 입장은 일본의 견당사를 조공사절로 인식하고 20년에 한번 조공을 원칙으로 했지만 일본은 자국의 천황이 바뀔 때마다 이를 구실로 삼아 짧은 기간에도 사신 파견을 하며 선진 기술 및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이때 음식으로 면, 나레스시, 볶음밥, 찹쌀떡, 차 등이 일본에 전래되거나 고안되었으며 장기와 젓가락이 들어온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나라시대의 일본은 산불, 가뭄, 기근, 질병 발생 등 일련의 자연 재낭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강물과 거리가 먼 수도는 비위성적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735년부터 3년간 천년도가 횡행하여 인구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쇼모 천황은 불심이 부족하여 재난이 찾아온 것이라 생각하여 불교를 더욱 장려하면서 752년에 동대사를 건축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축자금의 일부는 당시 영향력이 컸던 승려 교키가 조달했고, 완공 후에는 중국의 승력 간진이 이곳에서 수계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일본의 인구는 이후 헤이안 시대까지 계속해서 감소하였습니다. 헤이안 시대는 나라 시대의 다음 가마쿠라 시대 이전 시대로 일본사 고대 말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헤이안 시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기로 나누어지는데 제1기는 율령 정치를 수정 강화한 시대로 제 50대 천황 간무 덴노가 도읍을 헤이 안으로 옮기고 새 궁궐의 창공과 도시 조성을 위해 대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제 2기는 엔기델 야쿠의 치세라고 하여 왕들이 직접 열심히 정치에 관여했는데 당나라풍에서 탈피하고 국풍문화가 발달하면서 일본의 문자인 가나가 보급되었습니다. 제 3기는 세쇼 간파쿠 섭정의 시대로 후지와라 가문의 권력이 절정에 이르면서 정치적으로 문란했지만 문화면에서는 궁정을 중심으로 크게 융성하게 됩니다. 제4기는 인세이가 행해진 시기로 인세이는 섭정인 세쇼 간파쿠와는 달리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같은 직계존속이 상왕이 되어 정권을 잡은 정치체제였습니다. 794년, 간무 텐노는 지금의 교토인 헤이안쿄로 수도를 옮겼고 교토는 1000년이 넘는 기간인 1868년까지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헤이안쿄로 천도한 후약 20년 뒤인 812년부터 3년간 또다시 천년도가 창궐하면서 일본 인구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일본은 다시 자리를 잡아갔는데 제52대 천왕인 사가 덴노 때는 국내가 평정되고 당나라와 교류를 활발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종의 의식과 조복도 당풍을 따르고 의식의 계량과 국사편찬, 화폐주조 등이 행해졌습니다. 이후 조종에서의 정치적 힘은 통혼을 통해 황실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진 후지와라 가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후지와라노 요시후사는 나이가 어린 천황을 위해 자신이 직접 섭정을 하겠노라고 공표하였고 그의 아들 후지와라노 모토춘에는 성인이 된천황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는 캄파쿠라는 관직을 만들었습니다. 996년, 캄파쿠가 된 정치가 후지와라노 미치나가는 후지와라 가문의 권력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에 섭정을 펼치면서 자신의 딸 4명을 천황들과 혼인시켰습니다. 후지와라 가문은 1086년까지 권력을 잡았으며 천황은 단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헤이안 시대에는 황실의 영향력이 크게 줄었는데 이들은 권력투쟁에만 몰두했고, 수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는 관심이 없었던 귀족들은 예술 분야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 귀족가문과 종교집단은 쇼웨인이라는 민간 영지를 위해 면세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율령을 중시하는 국가체계의 일환으로 시행한 토지국유화는 유명무실했습니다. 11세기까지 일본 내 대부분의 토지는 중앙정부가 아닌 쇼웨인 지주들이 차지하였고, 결국 황실은 병사들에게 가야할 세수를 고스란히 쇼엔 지주들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쇼엔의 지주들은 사무라이 무사들로 자체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황족의 후손이었던 막강한 권력의 타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은 수도 이외의 지역에 대규모 군대와 수많은 쇼엔을 구축했습니다. 중앙정부는 반란과 해적 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이러한 무사 가문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인구가 줄어들었던 일본은 헤이안 시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안정세를 찾게 됩니다. 1156년, 황위 승계로 인한 분쟁이 촉발되면서 고시라카와 와 스토크는 군사력으로 황위를 차지하기 위해 각각 타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을 등용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타이라노 키오모리가 이끌던 타이라 가문이 미나모토 가문을 폐퇴시키면서 두 가문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고 이들의 분쟁과 권력투쟁은 1160년 헤이지의 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타이라노 키요모리가 카마쿠라로 유배를 보냈던 미나모토 가문의 미나모토모 요리토모가 반란을 일으켰고 타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겜페이 전쟁은 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185년 미나모토모 요리모토의 동생 미나모토모 요시츠네가 지휘하는 군대가 단 노우라 해전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두 가문의 경쟁에서 미나모토 가문이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미나모토모 요리모토와 그의 가신들이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어 가마쿠라 막부를 개설하여 무가정치를 행함으로써 천황친정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인구랭킹 11위인 일본역사 2부로 일본의 고대사, 아스카, 나라, 헤이한 시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